팀에게 성사함 현재 전차위치에서1 백신 시 방향 즉 어, 현재 빌라의 동쪽에서 저기 우회할수 있으니 주의할 것 이상 이쪽이요? 가자 가자 적군 오해한답니다. 오해 사료 명예 확실하게 하세요 WF님 네, 네. 해치님 보상해봤다는데 최고 좀해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끊을게요 확인 네. 현재 지상팀 현재 빌라로 접근 중. 제가 지금 오인 사격이 있더라. 습니다 네. 동방의 그 초록 색깔 트럭 쪽으로 뛰세요. 아지에알 킬. 먼저 아군 생존, 아군 생존 잠에 발견, 패치님 쪽으로 와보실래요? 어, 아, 고병팀, 고병팀. 아, 뭐 전차 움직이으니 이동 주의할 것, 전차 주의해 있말 것. 이상합니다. 아, 계속 오, 그, 돌아댕긴다니까그 그래, 브래들리 그래. 주변에 돌아댕기지 마요, 님들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잠시 자, 여기서 o r 기기서 m s o r 하나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하 s o r 하고 있을게요 r r y I'm sorry. I'm s 아 r r y i 어 sorry. I'm sorry. I'm s o 치님 전방 m sorry. i 시간좀 네? 있나? p 님이 생존자 뒤로 끌고 나가주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고당, 고당, 고당, 고당,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아, 여기 전차팀, 조원팀에게 극당임 그 현재, 현재, 현재 보도로 그럼. 이용해서, 도로로 이용해서, 보병작권 좀, 주의 바람 WF님, 저 치료 좀가볍게 혜진이, 303도 방향에 있는... 어? 어디 계셨어한별님 도로 쪽으로 보병작권 중이랍니다. 거인 루카스, 어, 여기서 잠시 대기하시고, 패치님에. 루카스님! 네. 어디 계세요? 이쪽에 있어요. 저 어, 따라와주세요. 실로 끝나시면은... 어, 실로다끝나시구나 따라오세요. 아저라톤님은 전... 어, 1층에서 대기하시고. 확긴 패치님은 2층 수색해주세요. 3층 올라갑니다. 루카스님, 어. 따라오세요. 아, 젤라톤님, 루카스님. 요거 이쪽 근처에을거야 뭐야 히겼나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거히천천 나머지 분대원들 위로 올라와 주세요 확인 라톤위층에서기 여긴 h q 로 알리고 추 명령 하다리 있을 때까지 현빌라에서 보기 바라 아네 빌라에서 퍼져가지고 빌라 소화합니다 오케이. 응. 응. 응. 여기는 HQ를 알리고, 현재 아군 HBT 생존자가 사원이, 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어, 그에 따라서 사원 쪽으로 이용하여 넌 있는 <웃음> 나가서 귀가 팀, 백오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해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전... 현재 도심 내부에서 BMP 한대 BNP 접근 중이라고 림 도서관 일컫 자 BMP 쪽으로 너무 붙지 마시고 쪽 응. 응. 힌트를... 이동합시다 응. 선스님저라촌은 104도 방향에 있는 나무 쪽으로 하나씩 뼈 가지고 이동하세요 응. 네안녕세요 도시 쪽에서 비, BMP BMP 접근 중이니까 네, 진실은 포장삽니다 네, 네, 네. 한 블록 더 접근할게요. 여긴 HQ를 내고 적군 BMP 완파됐어. 완파되는 거 확인했다고 할래 여기 예. 인 b p 완파. 여기도 잠시 대기할게요. 전지 내리고 올게요. 여기는 기갑 팀이고 지상팀 들리는지. 무슨 양호. 지금 현재 기갑 차량 안에 사수가 기절 했으므로 의료지원 필요합니다. 아 네. 메디 꺼내겠다고 할래. 확인. 자 패치님이랑 제라톨님 들립니까? 네 들려요. 바로 옆에 있어자두분 브래들리 가서 사수 보상이거든요. 지금 브래들리 사수. 필요해줍니다 네. 제라톨님이 네, 가서 가는 김에 브래들리 상태까지 체크해서 뭐 문제 있으면 수리까지 해주시면 돼요. 출발. 네. 패치님 저 뒤에 브래들리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브래들리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네, 여기 버카 네. 이쪽에서 일단 좀신 다음에 네, 랑 공병 이동 중되기 봐라 네 공병 수리하려면 그거 뭐냐 고난 필요하지 않나? 아닌가? 아 오케이 오케이 사수분 내려주세요 좀 밖에 있을게요 사수 어? 좀 살려주세요 할머리 생겼어 뚫고 지나갔어 그 촬영 상태 어때요? 양호하죠? 네, 촬영은 괜찮아요. 어떻게 구는이는는데 내려 는이 친구는 이 접속 완료. 내가 사소 치료 해주신대요 제가 군대 가, 제가 군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켓 날라갖 뚫렸어 <웃음> 에 서로.. 서로 지금 뭐선트안줄 알았어 저 일단.. 해션님 거기 상황 많이 안 좋아요? 여기는 HQ를 알리고 현재 적군 박격포반발견됐었으면 알림 좌표송지는 30초에 진행하겠습니다 군대 어, 계속 감을게요 오케이 알겠습자 님들 적군 박격포 있다니까 민지 네, 좀 알겠습니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몸통하고 그것만 해주 깔끔하게 사수고 지나가. 자 메딕들 해. 상황 종료될 때까지 저희 이동 좀할기원인들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타요 타 타. 다 있어 다 있어. 여긴 HQ를 알리고 현재 접근 밖의 포함 위치에 042-044 042-044라고 알리? 042-044 맞는지? 아 맞다고 알리? 현재 깃발로 표시하겠다고 알리? 카페 하겠 오른쪽에 있네 데르탈릭 그쪽에 이동진이 적군 두명 발견하자 확고 다시 네. 시야 확보되시면 은 바로 이제 제압사격 해주세요 네 잡고 <웃음> 지금 박격보맞고 피가 없어요 야, 예 치료해드릴게요 네.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 사전을요 굿샷 박격포 날라요. 그냥 전진을 하지 말고 후진을 해요, 군인. 아 씨. <웃음> 이 <이게> 뭐야? h a s 박 박격포 날라서 대피좀 바라왔어요. 여기는 HQ 전차장에게 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한데저 왼쪽 다리좀보합해주 집어. 이거 말려, 이거 말려. 잠시 브릴리 안에서 치료하고 다시 나갈게요. <웃음> 아니 분명히 먼저 맞췄는데. 대신에. 터지기 전에 먼저 떠고 죽어. 화면이 꺼었습니다 지금. <웃음> 이상하게 화면이 꺼었단 말이오. 그럼 현재 마루 수색 결과 <웃음> 클리어된 상황이고 이, 본 지점으로 아군 와도 좋다 권리. <웃음> 로카스님 들어죠 출발. 어저 봉화탄 안되는데 밖에 포소에 들리길래 대피할 겸 해서 왔어요 네출발합니다아니 <웃음> 치마 아직 안됐다니까 출발 오케이 자 로카스는 갑니다 그쪽으로 여기 온 김에 어? 필요한 거는겨같아요 열심히 페스도 계속 할게요 아직도 화면이 흑백 인데요. 아 그러면 뭐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기사 다른 문제 없어요? 오케이 자 님들 아까 그대로 포메이션을 지하면서 갑니다. 저기 있어요, 앞에. 도로 돌아가지 말고 아또피 터졌네 아 도로 돌아가지 말고 몇상의 하달표대로 이동하세요 이렇게에기 괜찮은 이고 현재 브레줘리 돼. 이거 엄청 쎄다, 가2 1 8쟤도 저거 군사가 잡을게. 이거 앞에, 저거 쟤. 이거 쟤쟤쟤쟤쟤쟤쟤쟤쟤 현재 브래들리 뒤쪽 뚜껑 열렸다고 알리아예왔았습니다 네, 조건 네. 오릅다어현 지역으로 매대 교차 좌표 송신하겠습니다 0 4 6 0 4 3 0 4 6 0 4 3 이동 중 대기 확인 이쪽anter는 bean 깊 i n RPG RPG 천올습요다 e t って이う d r 님료할때 동안 패치님 제라툴님 내려오세요. 넘어할게요 고용팀 기기합 전사장 현재 그걸 들리는 도시 북쪽으로 따라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상. 가하게 네. 네. 도시 북쪽으로 이동한답니다. 저희는 저 저희 따로 가야 돼요. 혹시나 긴급한 전장 네. 그 지원이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무전할 것 이상. 가하게 알겠습니다. 저기. 전차 발견하거나. TR BMP 발견하면 좀, 저한테 문전해주시면 돼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비디 위브님 위브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와, 안에서 엎드려세요아 또다쳤어 <웃음> 안에, 안에서 엎드렸어요 이쪽으로 나, <웃음> 갑자기 이렇게 웃기지나 다리가 없다 <웃음> 아, 네 안, 안에서 움직이셨어 빨리 그래. 잠깐만요 형 위치가 위브니까 저는 음, 다리 치료해주시고 p k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로카스님 이쪽에서 해 k 개몇개 주세요. 이쪽에 네. 너 네. 잠깐 더 드릴게요. 해 주세요. 혈액이세요. 가으니까 아, 보병팀 돕다. 괜네 아, 여기 보병팀. 됐습니다. 중독 중독 중독 중독 잠깐만요. 보병팀은 제 잠깐만. 어, 저격수한테 어, 치명타려고 가져가는못 잡다. 네. 아제교수가 대충 파악하는 응. 위치가 응. 아, 있는지? 지금 아 됐어요? 아... 정확히 확인되는 건없고면 현재 돈이 엘에서 쓰는 거들어오확인했습니 응? 이상. <목소리> <제가> 사격해주세요. <목소리> 곽키트가 떴거든요. 네. 전 머리가 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어, 네. 와도 좋습니 <웃음> 응급체치 도구 사용하였어 메딕이 메딕을 치료해주고 메딕이 나를 치료해주고 캬둘 줄있나 내 치료 해료 여기는 h q r 되고 근데 피갑팀 위치로 p m p 한는데 이동중이가 빨리 HQ라고 알리고 현재 기가팀 위치로 BMP 한대 BMP 한대 이동 중이라고 알려. 아저 끔마음이 어딘지. 현재 웨스트에서 S 사우스 사이라고 알려. 오케이 컴 확인. 루카스님 여 방에서 매대 이동하 주세요. 괜찮아요? 네 아까 팔 맞은 거 여기 안못 보는데 여기? 부상비형 어디 있어요? 어 부상했어요. 이러자면 쓰요. 들리세요 고맙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큰거 하나 파실 하길래 역 하나 세웠습니다. <웃음> 죠저저 저 밟고 올라가세요. 이 같은 여긴 지상팀. 아 아니, 네, 네, 아니, 그 아니. 아니 기에는로팀기는팀 제로팀이 이있제라이이랑패치님이랑이동할게요전방 있는 63, 팀2 m 2 5 7팀이있팀기는팀는 제로팀이 기팀이팀이 있는 제로팀이 있는 제로팀이 있는 제로팀이 있는 저저 차사. 벗어서 내고. 여라트 님은 안녕하요 여기 네, 갈게요. 문안클로 꼭. 진할게요. 진세요 베란다 클리어. 받았어요? 네. 네. 저도 받았어. 지금 팔 맞아 가지고 에임이 흔들리네. 보안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제라투 님은 옥상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일대 확인 좀해 주세요. 확인. 오. <웃음> <웃음> 왜요? 루카스 님도 옥상으로 올라가 지고제라투 님이랑 같이 있어 주세요. 어, 건건너편 보고. 전남편 전 고맙다. 제가 게요군 사자 완료. 하나 더 하나 더. 로카스이 저희 340도 방향으로 이동할 건데 커버 좀 해주세요. 이동 남도 쪽에도 적있 북서 쪽에도 적 있어요. 여기도요. <웃음> 현재 1층에 있습니다. 누구님 아, 나... 이동합시다. 저쪽에 있는가 보여? 네? 아니 건물. 님 문자로... 맨... 위층 계단 쪽 커버해주세요. 뭐, 오케이. 이동합시다. 뭐, 루카스 아, 님이랑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아, 아파. 아, 피피요 피라. 있는데. <웃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아, 어 건물로 올라와 주세요. 아, 오케이. 여기 자리 좋다. 아, 피 치님은2으로내려 여기는 비각팀이고 아... 지상팀은 덧바로요 지상팀. 지상팀 위치, 비치님은... 알리십시오. 아, 지상팀 위치 좀 알려주십시오. 지상팀 위치 044 043. 044 043. 가옥 내부 이 나와. 4개. 아. 여기가 삐내줄린 애던데? 성병 어딨어요 위에 올라. 가라츠님뭐 세라츠님 선두로 해가지고 230 225도 방향쪽으로 이동할게. 225도 쪽으로. 총구 들고 이동할게요 아, 이동. 한 방. 사살완료 사살완료. 여기. 계속 전 방으로 이동할게요 공. 동. 넘겨. 한 시작 계속 이동. 여서 안보이네요 2 4 7도 방향쪽으로 건물 스택 데라톤 옆병 넘어가세요 또. 클리어 클리어 회진이그 다음 고 건물 스태할게요 건물 클리 오, 씨. 그래. Come on, come 게 여기서 잠시 대기할게요. 선두조그 건너편 길목 쪽에 적군 다섯 군데 베라툴님, 280도 방향 이쪽으로 크게 하나 참모 설치해주시고, 패치님은 그거 어머해주세요. 갔다 올게요. 뭐, 벽, 벽을 설치해드려요? 아니면. 네, 그냥... 벽 설치해주세요. 어머해줘요. 설치합니다. 패스님 이쪽 옥상으로, 이쪽 건물 올라가서 거치해 주시고요 전화투님 그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패스님 저 따라오세요 올라가자마자 또 뚝빙이 딱꺾같은데 여긴 기 H라이고 현재 도심 내부에서 적군.. 어.. 험비 적군이 있는 건가아저 앞팀 소신불량, 제 동심바람 여기는 HQ라 보시면. 기아 팀이 루카스님 자리 대신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 커버 좀 해주세요. 비 접근 중이라고 요 루카스님. 면 현재 기아 팀 바카포 차지했으면 지금 도용 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미상니다 루카스님 밑으로 떨구게요. HQ 하긴. 아 가만히 계세요. 떨굴게요 제가. 커버합님1층 수색해주시고 제가 2층 올라가서 수색할게요. 오케 고영팀 아웃스 방에서 전차 어, 어, 이동 중. 이것 주의 가자 여기. 후으로 아, 브레들리 접근 좀. 그리고 헌비 온다는데 저군입니다 그거. 남쪽에서 층에서 대기해 주세요. 클리어 조가스님 치료랑 멀었나요 혹시? 싸우고 계세요 확인 패티님 2층으로 올라와주세요 오 씨. 쉣 그렇다 험비 적군입니다 험비 와..불불리바 탐창! 탐창! 탐창 관리하시고 탐창 담아 혜진 이동하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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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는 의료약품 상태 괜찮아요? 시작 위하소. 시작 위하소. 다 갑시다 어, 브래들리 후방 할건데 아, 후진 할건데 후방 조심 브래들리 후진 후진 후방 조심 가벼게 어, uh 어, -oh. 전방, 험비 험비 전방, 적군 오 그냥 깔끔하게 조잡으려 네, 이동할게요 세라톤님 먼저 238도 방향에 있는 건물로 스택 네, 제가 썼어요 덱. 근데 보다가, 고잡마자나오 벽쪽으로 스택하시면 돼요 네, 루카스님 꼼 지지마세요 전방 <웃음> 봐줘요. 베티니 건물. 네. 올라갈게요. 넘어가서 갈게요. 네. 어, 문으로 가서 그러면. <웃음> 아, 재상계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한 40발? 오. 어? 아, <웃음> 남쪽 쪽에 적다적 브래들리 여기는 제상팀이고 어, 바로 우측 우측 선비 운전자 흥금으니 브래들리로 파괴봐라 제라, 제라 넘어오세요 브님이랑님 넘어오세요 mm -hmm. 아 제르틀다 확인 어? 점마 대안전 아 제르틀님 모동길지 클럽 HQ로 할려고 현재 기각팀이라이수가하는지자세 음, 네, 어, 있는, 있는지 봐 212도 쪽으로 이거니하 기같은 여기 지상팀 현재 아, 지상팀 부상자 많아서 현재 이동 불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 나와라, 나와라 제가 이분 치룰할게요 패치님 지절대 아놓게요 총총총 총총 여는 HQ라고 알리고 현재 기각팀 위치에서 웨스트 방향으로 m 1 다음 접근 중이라고 할래? 잘자 군거헌철에서 빨리 철수지예 네, 어.. 접근에 이라고해 제로툴릭 가본에서석분의압력군 WF님 이거 패트님는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 트 먼저 살려저블을 동시에 살리고 있어 기분이요? 패트님이요넬링 말고 내가 어, 원패물 건설을... 어, 여긴 기각팀이 골목팀에게 혹시 절약도가 있다고 힘든 건물에서 받아줄걸? 건물 날려버리겠습니다 아, 확인했으나 현재 고병팀 아, 부상자 다수여서 현재 이동 불가능 일단 보이는 것만 보고 해주겠다고 할래 일단 완료 조카트님 네 판넬링 휠체소는 네. 날씨나요? 아니요, 지금 어폐블 건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폐물 건설 일단 한 명부터 살려야 돼요 어폐블은 나중에 하고 한 t 들부터 g r 게 s s r 서팀의 5백 jogo l o 고 slops y t 제가 지금 여긴 지상팀이고 현재 바로 건널목 건널목 골목에 현재 아, 지상팀 부상자가 많아서 현재 치료 중 제가 지금 현행치로 와서 아, 커버 좀해주기 바랍니다 말이동하겠습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케이 나머지 저 친구 부탁 i 초님이판매 u 하고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고사자 가져가면은 자동으로 범, 그 붕대와 모르핀으로 나눠진다고 알림. 이상. 가볍게 아, 를 뚫어라. 이리스! 제발 또! 고가스님. 오케이. 그브레드리 내부에 폭탄라 있는데 줄... 그 뚫어오면 모르핀이랑 붕대로 나뉘다 하더라고요. 저... 나중다챙 지금, 지금, 드 하고 있는 거, 가방이 있는 어데 데어, 데어, 데어, 데어, 데어, 데 데어, 어 데어, 어 데어, 데어, 데어, 어어요어카스님 지금 바로 하 데어, 데어, 데어, 어어 데어, 데어, 데어, 데어, 데어, 데어, 데 그럼 육각선님 저따라서들어합시다 잠시만요. 이상 안전하고 상처 줘봐. 한명 더. 어디? 통화를 몇개 받아요? 베 합시다, 전방 전방 전방 아 o m e on, come on. Oh, no, no, no. Happy Nepal. Yeah, yeah. I think I'm 한 o i n g to go to the house. Okay, i 이 g o i n 서잡았 go to 에 이가나 아. 제발. 누가 스워드선가 선임? 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가 선임? 누가 선임? 누가 선가 오케이 okay. <웃음> 루카스님 적당한 네, 곳에서 a 지 거쳐 해주세요 u c a 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ucas, l u c 네베라토님도루카스님 아,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루카스님 보좌해주세요 어디 계십? 루카스님영도 방향으로 이동하시요 용도, 도영도영도 Okay, so, I'm g o i 혈액 t 0 take c a r 0 o 왔어어 u 티 갑시다 이거 g to 데 a k e c a r 이 of you. I'm going to take 네 터질 때가 있어. 워키기 때. 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지쪽 다리. 왼쪽 다리. 왼쪽 다 오케이 다고 나 잠깐만. 나락. 잠깐만. 보고서 버리고 나 준비할게요. 동그 이동. 이동할 때 브래들리 사선 벗어서 이동하세요. 1 6 5도어 가스님. 가스님.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홍난다. 제거 가방에 넣어놓을게요. 제거 가방에 넣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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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꼭그 브래들리 브래들리 인테리어 아안러니 그러니까 안으로 그 안에 총알 많아요. 으로 오시면 돼. 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 탄약 보충을 위해서 현재 로접들 중. 기로라되 이제 약 챙기는 중 계기 봐라 다 챙겼어요? 네 오케이, 브레들리 현재 창팀 어, 탄약 모두 챙겼다고 알림 네 스님, 내려갑시다 잠깐만요, 먼저 이동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가벼게 자, 저희가 먼저 가야 됩니다 님들 음, 선도 사야 다, 돼요 다 부상이 돼요 지금 보니까? 서로 부상이... 뭐, 뭐지? 그러면은, 제라툴님 지금... 어, 양호하시죠? 제라툴님 깨끗하... 오케이 아 지상팀 어 이동 도중에 현제 전체 부상이 버리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이동할게어 이동합시다 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이 드디어 드디어 서 보자, 거에해주세요 제라투님, 루카스님, 보자 해주시고요. 저 네, 부상이에요. 패치에저 치료 좀 해주세요 제라... 제라서3 패치는 자리에서커부해주세요그리감사합니로 그래. 피로 조 넣어 주어주셔야될은데은데 제라툴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 고래들이가 커버 나가고 제라툴님. 예. 후카슨이 커버. 들어간 거예요? 확인. 애들 많아. 이동학교. 후카슨이 이쪽에서 대기하시고 네. 제라툴님이랑 저랑 이동학교 펫스님이랑. 어. 이쪽에서 제라툴님 대기하시고. 네. 프루탄한번 들어가고 해야겠네요 로루 준비하세요 뱀 둘, 하나하루 고! 금방 하고 네, 네, 네. 바로 계단 쪽으로 승 네, 네. 인제 꽤 많은데요. 여기는 길이 내려갈게 요 일단. 오 조건 소리. 네 지금 다리다쳤어. 일단 이쪽 클리어합시다. 아 조건 소리가 아니었네. 드라큘님. 드라큘님. 패티님 혹시 지금 자리 괜찮으시죠? 베라투님 데리고 루카스님이랑 그다 오라고 좀 해주세요 네? 루카스님 부상니까 제가 갈게요 확인했고 그러면은 코치님은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그리고 제라툴님은 오른쪽 옥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제우스님 제우스가 안으로 들어가야될텐데 또 누구야 어! 여기 있던 아군들 어디갔어? 어? 회신이 기에 적군 확인사절 해주세요 저거 쓰러져있는데 어? 이동합시다 를 다스 발견. 여러 HQ 알림은 현재 사원 이 지역을 문원 내부의 적만 처리하면 없어. 들다고서 갔다 현재 로, 내부 로, 사원 외부의 적군은 현재 작전 지역에서 숨어 것으로 확인데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도동관 게요 민간인 사격에 조여하세요, 형님들. No, s o p stop. 아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잘해주세해세요잘끔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님 해주세요. 잘주세요잘세요투님은 왼쪽 그리고 세치님은오른쪽잘해올세요게요잘해요잘 해주세요. 잘 해주세요. 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밖에 나가시는 분들, 라클리어네요 아, 네, 이거 올라갈까요? 네, 위로 올라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안 먹히지? 이거 어... 그냥 애니메이션 뭐 해보세요. 아, 클리어네요 그러면? 깨끗하네? 어, 뭐야? 어, 펑하고 튀어.. 뭐지? 무 아, 소리 안들려요? 이상한 소리 들으는데 밖에서 청소진인 것같아들어서는 1층으로 같이 내려갑시다 여기.. 커버 안했네 <놀람> 어. 오! 어. <웃음> 공포 일어나겠 네. 투리. 일어나는 거같들은 어떻게 부를지? <웃음> 요거 어이 와이어 커터. 와이어 같았었나요 커터 이거 제라툴리고라툴 님. 대어요 네, 이거 잘라 주세요. 요 응. <웃음> 어디 어디 시장에서. 이걸 살것 같아. 잘라 주세요. 이게 이게 짤린다고 여긴 HQ를 알리고 어.. 붙이야만. 현재 승률의 구출, 하... 와이어 신전 와이어 신전 와이어 구출 하... 확인했고 어.. HQ가 지정할 안 텐지 그 위치로 이동하면된다고 <웃음> 알림. 가의하겠네들 <가비하게 웃음> 님들, 님들 1층에 있는 포로들 브래들리에 태웁니다. 오케이? <웃음> <웃음> 브래들리 아 기가팀 여기 이상팀이고 여기 포로들 브래들리에 태우겠다고 할래 리죠 여기 있는 라고알리고 현재 랜딩 존... 랭킹존... 확인 바랍니다. 뭐 이거 퇴출이가요 현재 거 q 에서 위성관측 결과 야이 존까지 가는 뭐야? 음... 에는접근이 어, 없을 것으로 뭐야? 이다고야 이거 뭐이다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이이 다, 이것도 다 태워요? 예. 네. 아얘네들은 아군 병역이 아닌 시민들. 아 되지? HQ 여기는 지상팀이고 아, 현재 아, 아, 사원 내부에 있는 민간인 포로들도 어 구출시켜야 하는데. 어, 아 일단 너무 편해 어, 보입니다. 민간인 포로들 같은 <웃음> 경우는 HQ가 그 뭐야? 따로 보내서 구출하는다고 찍어두고. 가벼게 네. 민간인 포로들은 따로 다른 병역 온답니다. 이 출발합시다, 님들. 갑시다, 어. 님들. <웃음> 자, 이제부터 제가 주휘합니다 자, 지갑팀 여긴 보병팀이고 현재 아, 이동할 준비 완료됐다고 할텐랜딩지역까지 보병팀과 같이 이동해 주기더라 더 블랙필에 내려가래요 아, 그래. 이거면했으면 보병팀 먼저 이동하기바라 기다려가겠습니다, 2, 3 야, 그거 놓고 출발할 시간인데 자. 판벨링손 들어가시고, 제단팀 두 번째 그탄창보록좀세 번째 <웃음> 탄창 챙기고 <거야>, 챙기세요 <웃음> <웃음> 아되기 현재 브리들리에서 탄창 챙기는거 여기 봐라 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이거 세번째 쓸게와 LG 쉽다 몇 미터지? 네. 거의 한... 8 0 0미터네9 0 0미터 거의 한 1킬로죠. 로카스님, 전방 나무까지 이동하고 제라툴님, 판벨님 저기 모래벽까지 이동. 오케이, 뜰게요. <쏘> 저희는 인식을 알리고 현재 랜딩존 지점까지는 위성 관측들과 접군이 보이지 않는다고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자. 부착했죠? 따라올게 자, 해당 위치에 두명 대기하고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자, 저기 지나가면 두분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 쪽으로. 확인. 아, 확인. 아, 벽에 붙어서 이동하시면 돼요, 라인 맞춰서. 확인. 아, 네. 음. 건물 수색 안 하고 랜딩적으로 보러 갑니다. 수있을수 있으려나 아, 근데 되겠지. 안될거 같은데. 옆으로 돌아오면 되죠? 길이 막혀도 그럴 거예요. 네. 골목,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으지. 아니야. 걸어듭시다. 두분 합류하세요. 보고 응. 방식이요. HQ의 보고에 따르면 일단은 위성으로 잡히는 건 없다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뛰다가 양념 고개만 돌려서 확인해 주세요. 블랙지중. 5 0 0 m 550m 정도 남았네. 500m. 거리 500m 남았네. 아, 보병팀. 제 전차가 떠나는 길이 많이 복잡함으로 응. 속도를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 앞에 랜딩 지역 접근 전에 어, 미리 도착해서 대기하겠습니다. 랜딩 지역 가는 길에 소방서 있음으로 소방서에 제작팀 대기하겠다고 하죠. 여기는 20km를 알리고 현재 랜딩 존에 도착하면 어, 아군 헬기로 레들리에 실링 한번 시도해 볼 것이니, 공영팀은... 잠시 대기 바랍자 소방 소방 서 그러니까 마 소방 소로 오세요. 알겠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서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서방 소방 소방 라저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방 소 아 항공팀이 아 브래들리 슬링 시도한다고 하니까 보병팀은 소방소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먼저 랜딩적으로 출발봐라 <웃음> 브래들리가 슬링이돼요저 너무 두려워. 보 좀. 팀 스탈리아 어디가? 아 소심했으면 이동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하니까 네, 안전안될 거예요. 게이동. 네, 에밀리스 아미로 무시겠는데 브래들리나. 외국은행냐면내리은 뭐냐면, 지는은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리금리지에은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뭐지은 뭐냐면, 지지우고 나서 다시 막아야냐거은아니 시로크 조금 안될것 같아. 여기 네지클라이고 네지큐라고 알리고 현재 헬기 조종사 측에서 브래들리 어, 너무 부어서 슬링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알리고 어, 하차하여 같이 뭔가 그렇게까지지 출발하기가라 이상. 아 착륙해 있는 시로크 탑탁하겠다고 할래. 감사합니다. 비가팀 확인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웃음> 다 비가팀 하차하여 현재 보병팀 일기에 탑승 거라. 안에 있는 인질들도 데리고 어디가라 예. 제라툴님, 판벨님 내려서 그래들레이는 인질들 데리고 오세요. 두 분만 아 인질들 후송해서 이제 보병팀 두명 이동 중 네, 네이시큐. 네, 합까하여님 어, 벽도가, 벽도, 벽도가 벽도가 벽도, 벽도, 벽도 먹었고, 길도 모르고, 맵도 모르고, 어, 벽장이 다 있니까, 보조개가 오히려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어... 봐도 네, 네시큐다탑승한는걸 확인했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했음 출발, 오. 언 일로 낙하산이 두 개나 있네요?